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쌤입니다 유아교육기업 키드키즈와 함께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원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뭐 되게 만들 것들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이름표부터 시작해서 뭐 명찰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텐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배우시면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첫번째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 설정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뭐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본 기능과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볼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인데요 만약에 파워포인트 버전이 2007 버전, 뭐2010 버전이라고 해도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기본 설정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다양한 것을 만드실 때뭐 실수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꺼졌거나 그럴 때를 이제 방지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설정은 일단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양하게 일반 부터 시작해서 뭐 보안 기능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저장 인데요 일단 저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장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파워포인트가 꺼지거나 갑자기 뭐 종료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건데요. 저장,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는 간격이 여러분들 거에도 다 10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말로는 10분 동안 작업했었던 것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라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5분 정도로 바꿔주시면 그나마 적절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아래쪽에 가시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 안에 글꼴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갔을 때에도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제일 첫 번째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파일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글꼴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을 눌러주시면 글꼴이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다양한 글꼴들을 글꼴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첫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네 여기 있는 고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급으로 가시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실행 취소 최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다 20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최대 횟수가 지금 20번이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20번밖에 복구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20번이 아닌 최대 횟수 150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번까지 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슬라이드 크기 설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모양을 마음껏 바꿔줌으로써 이제 유치원에서 활용하실 때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상단의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2010버전부터는 페이지 설정 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 바랄게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번 이번 강의에서는 저는 주로 A4용지 크기로 바꿔서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인쇄할 때 거의 다 A4용지로 인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슬라이드 크기를 A4용지로 바꿔주신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A4용지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쇄하실 때 이렇게 A4용지 크기 그대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꼭 이 슬라이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만약에 나는 이게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이렇게 세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세로로도 작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도 마음껏 바꿔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본 저장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저장될 때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pptx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식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로 들어가셔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아래쪽에 파일 형식으로 들어가셔서 눌러 보시면 정말 20가지도 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형식 중에서 저는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꼭 파워포인트가 없다 하더라도 PDF 파일은 어디서든지 웬만하면 열리거든요. 자, 이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인쇄를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꼭 PDF 파일로 저장해 볼수 있는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들 그리고 기본 기능들을 몇 가지 익혀 봤는데요 자이 기능들만 익혀도 그 다음 강의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편리한 단축키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축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글꼴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인데요 자, 왼쪽 상단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엔터 상단에 있는 괄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키워지고 작게 됩니다 훨씬 더 이렇게 하시는 게 편리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시간이 절약이 될 건데요 이 방법을 꼭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했을 텐데요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 마우스 커서를 여기 위에 올려두면 살짝 이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복사를 할때 나오는 커서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한 채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저절로 텍스트가 복사가 됩니다. 신기하죠? 네모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모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기만 해도 복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냥 컨트롤 키만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하고 복사가 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텍스트에다가 나눔 스퀘어체라고 하는 이 글꼴과 그 색상을 적용을 했다. 서식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글꼴과 크기와 색상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찾고 색상도 바꾸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이 텍스트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뒤에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 c 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 누르시고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신 뒤에 드래그 하신 뒤에 컨트롤 쉬프트 v 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텍스트 글꼴과 그리고 여긴 텍스트 모든 색상들, 서식들이 붙여넣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형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원 도형을 그렸는데 어이 색상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신 뒤에 Ctrl Shift V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서식 복사 붙여넣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와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었지?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기능들은 앞으로 15강이나 넘는 그런 강의들의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